안녕하세요 리나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5월 8일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가고 싶은데 오늘은 못 가게 돼서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버이 은혜를 오카리나로 연주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... 엄마 아빠 어, 저를 이렇게 네, 낳아서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잘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버의 은혜 연주 해드릴게요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어 이걸 보고 기뻐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. 안녕 26일날 만나요. 빠이빠이